대박. 대박 우와 왔다왔다왔다 왔다, 왔다, 아 왔어, 왔어, 왔어 우와, 아 아, 말, 말, 말, 말, 말, 말. 와 대박 스크레임이 나왔습니다 한 그릇, 한 그릇 진짜 크다, 근데 소스가 되게 꾸덕하고 진해 보여요 네. 네. 근데 저렇게 쌓여있는 거 보니까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진짜 완전 이렇게 아, 빨간, 이제 먹음직스러운 색깔이에요 네. 네. 맞아요 식욕 돋구는 네. 컬러 음? 냄새 너무 좋다 너무 괜찮은가 보다. 아, 맛있겠다. 음. 음. 아, 너무 좋다. 음. 와 신가요, 이거? 향이 너무 좋은데? 와, 향에서 일단 벌써 먹었다. 나는 나, 여기가 꽃게집이네라는 거 확실히 파혼다. 와. 어떡해 살래, 살래. 어, 음. 가려요, 가려요. 자, 자, 자, 저희 지금부터 돈출 작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0분. 스타트. 야, 맛이 어때? 맛이 어때? 다. 달게. 음음 와, 진짜 부드럽고, 소금 맛음 진짜 진해. 소스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제 생각에는 동나워 맛이 제대로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맛이 조금 달아야 돼. 요 조금 달아야 돼요. 예. 그리고 그왜 꽃게탕 국물에 그 꽃게 맛 진한 거 있잖아. 음그 농도에 한 10배 진해. 음. 오. 오 아. 시원해. 아. 와 진짜 <웃음> 너무 고소한데? <웃음> 우리 흥이 아는 그 칠리소스 맛 있잖아 그건 안나네 어, 맞아 그냥 가볍게 그냥 그 베이스 정도만 깔려있는 것 같아 와, 기대로와 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있어 봐. 꽉 뚫었네. 찐맛이 나. 그리고 엄청 음 부드러워 보네요. 음 와. 와, 지금 수영이 지금 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을. 살, 살잘 떨어지는 잘거 봐. 아. 아, 게살 수율이 좋나 보다. 와, 살 진짜 부드럽다. 완전 꽉차 있어 살이. 와. 와 진짜 부들럽다이 음. 특유의 감칠맛이 느껴지면서 이 소스랑 어우러지니까 너무 좋다. 소스는 은은하고 개 맛이 진하게 나. 이 소스가 게 맛을 무치게 하진 않네. 딱 좋다 간도 되게. 약간 이렇게 소스가 되어 있으니까 된다. 뭔가 먹을 게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 음. 어머, 어머, 어머. 개다리 를러면이다리뜯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잡아버렸네요. 저거는, 아, 찐이다. 아, 버릴 게 없어. 음. 어. 와. 야. 아, 아, 제대로, 제대로 발라먹어야지. 발라 이거 봐, 다리에도 살 봐봐. 되게 꽉차 있어, 다리에도. 와. 아우. 한 수육 조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우. 뭐, 어머, 어머, 어머, 개, 개 다리로 개를 막발라 먹어. 괜찮네 그 방법. 오, 어, 그 괜찮네요.